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유튜브의 2019년 5월 3일 금일 요 영상 일기 오늘도 찍어보도록 하겠어요 현재 시각 오전 11시 40분 <웃음> 아침에 또 유튜브나 인터넷 웹서핑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아 자야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아! 일기 안 썼구나 참 하고 또 까먹을 뻔했어요 오늘 씨, 완전히 이거 완전히 그냥 버릇이 아직도 덜 들었어 어 근데 3일 이상이 이제 또 넘어갔네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제는 소닉입니다, 소닉 따닝! 세이의 소닉 어... <웃음> 며칠 전에 음... 아마 엔드게임 제가 본 이후? 이후? 좀... 전에는 이제 실루엣으로만 공개됐던 어... 소닉무비의 그 소닉 실사판에 소닉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되었죠. 그 이미지가 공개가 된 이후로 엄청난 파장을... <웃음> <웃음> 이, 이때도 파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음,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고... 불, 호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불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지가 살짝 괜찮아 근데 게임이잖아 원작이 그러면 게임의 그 이미지를 이렇게 리뉴얼을 시켜도 그 있잖아? 엑스맨 실사판을 보잖아요? 어, 원작이 원작 코믹스 쪽이 이상한 디자인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엑스맨 시리즈에서는 또 거지같이 바뀌는 게또 많지? <웃음> 디자인 자체가 이상한 게 많아요 울버린을 제외하고는 아 스카 또좀 괜찮다 사이클롭스 사이클롭스도 괜찮긴 한데 어... 지, 지, 거의 최근 거 아포칼립스 보면은 어, 스톰 도좀 괜찮은데 이제 좀 그... 하... 그 있어 그... 날개 달린... 어... 걔가 엔젤이었나요? 아니 왜... 그냥... 어... 못들어진 옷 입히면 되지 무슨 약간... 약간 좀더 판타지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의상을 입게래 걔네들이 약간 그거에 안 좋은 케이스처럼 이게 뭔가 어 얘도 이제 고슴도치인데 반은 인간인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볼까? 하고 만든 그런... <웃음> 디자인 같단 말이죠 음... 막 약간 그... 그... 약간 팔이 그 그래, 그... 게임 원작을 보면은 팔이 이제... 일자 형식으로 이제 길쭉하고 이제 손에 이제 장갑을 껴서 약간 만화... 옛날 디즈니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음,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주, 어... 이미지를 올릴 건데요 음. 제가 어렸을... 어렸을때 소닉3앤낙굴즈를 동네그 게임 게임 그 가게가 있었어요 게임만 이제 전문적으로 그 파는 가게 게임기만 게임기만 전문적으로 이제 어떤 게임이 있는지 막 밖에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딱 냅두고 그 유리창 너머로 이게딱 나오는 그 사장님 플레이를 하고 있어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이거 쏘리닉3 앤 너클즈가 나오는데 거기서 야 이게 게임이지 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가 아빠였습니다 세가 어, 메가 드라이브 어, 닌텐돈트였어 어? 닌텐돈트 <웃음> 닌텐돈트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 올린닌텐 닌텐캔이지만 닌텐캔? <웃음> 임청당 임청당뿐이야 지금의 세가는 <웃음> 아무튼 그래서 소닉이 딱! 있었단 말이죠 예? 네? 소닉 이 소닉이 있었다 이 말이야 어? 어렸을 때 근데 소닉3엔 너클즈가 있을 당시 저는 그 게임 제목을 플레임으로 외우질 못했습니다. 소닉 3N 너클즈였거든요. 근데 소닉까지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엄마, 나 소닉, 소닉, 소닉. 어, 메가 드라이브, 소닉. 소닉 사주세요, 소닉! 소닉 하고 싶어! 해서 처음 만든 게입니다 <웃음> 실제로 <웃음> 플레이를 하게 된 캐릭터가 입니다 어렸을 때. 예? 소닉3. 제가 원래는 이 소닉3의 이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딨쩌라. 게임 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3, 이 나와있,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소닉 1편 그래픽입니다. 근데 저는, 소닉 3 도트 그래픽을 원했거든요. 소닉 3 도트 그래픽. 이거보다, 이게 훨씬 뭔가, 그, 인체 비율은 똑같은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약간, 이, 디자인에 약간 변화가 있다고 해야 될까 이 소닉3 때가 그 2D 소닉이 이제 거의 마지막 그 시리즈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거 다음에 이제 이걸로 돈번 자본으로다가 이제 3D를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튀어나온 것이 이제 모던 소닉이죠 네 모던 소닉이 딱 튀어나오면서 이 녀석이 저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니까 러 소닉, 이 클래식 소닉은 소닉 1 편의 이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죠 지금 이제 소닉 매니아라고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관의 소닉...인걸로 이제 대체가 되었지만은 설정이 이 소닉3의 디자인이 게임 내 그래픽이 모던 소닉과 더 가깝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이고. 예. 저는 얘를 원했었어요. 예. 이소닉3에 소닉을 원했었는데, 소닉 1편부터 하려니까. <웃음> <웃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소닉원때도 스핀이 피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확실합니다 에메랄드를 모아서 슈퍼소닉이 될 수가 없었어요 슈퍼소닉도 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테일즈가 안 나왔습니다 네 테일즈가 테일즈는 소닉2때부터 있던 2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어? 소닉의 사이드킥이잖어 소닉 2 때부터 이게 생긴 애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와 소닉 3 이제 그 사장님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와 날라다녔단 말이에요. 와 <웃음> 날라다녀가지고 근데 너클즈도 있잖아. 너클즈 너클즈도 플레이를 하니까 너클즈는 심지어 날라다니면서 주먹을 이제 슈퍼맨 자세로 딱 날라다니면 서적기 있으면 그걸 들이받을 수도 있고 벽에 이제 딱 가시가 이제 주먹에 울버린처럼 있어가지고 그런 쿵쾅 쿵쾅 어? 박으면서 벽을 오르내릴 수 있는 특수 능력까지 야... 이게... <웃음> 소닉은 진짜 별거 없었단 말이야 얘가, 얘가 능력 자체가 없는 애야 기본 주인공인데 얘는 날아다닐 수 있지 너클즈는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날아다니지만은 상승은 못하지만은 부유할 수 있고 어 거기에다가 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봐서는 얘네들도 참 귀엽고 깜찍하고 멋지단 말이에요 디자인이 하, 이 모던 소닉을 딱 처음봤을 때그 소닉 어드벤처가 나오고 소닉 어드벤스드에 이 차용된 이 모던 소닉의 이 그래픽을 봤을때 잠깐만 박쥐좀 먹고 박쥐어떻게먹지? 어.. 배가 너무 고팠어 <웃음> 근데 근데 말이죠 다.. 필요없고 얘네 다.. 필요없었던거야 얘네가 이 소닉 이걸 만든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야 <웃음> 실루엣이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말인가요? 아.. 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어, 몇달 안된 그.. 올해 초인지 벌써 5월달인데 야.. 시간 겁나 빠르지 않습니까? 난 아직도 1월달인 것 같은데 어 뭔가 여기서 기분이 싸한 거야. 어, 기분이 싸한 겁니다 여기서. 어, 뭐가 싸냐? 제머릿 속에 최애정을 가진 디자인은 요거란 말이죠. 3D로 봤을 시에 모던 소닉 이큰 신발 그리고 큰손큰손 큰 손. 그리고 이 가느다란 이 팔, 어깨부터 이제 팔 넘어오는 이, 이거. 그리고, <웃음> 약간 찰랑거린 듯한 이, 머리, 이 두, 양쪽 두 덩이 있죠? 응? 우측에 보시면은, 그귀 사이 뒤에 가시가 하나 있고, 귀 옆에, 양 옆에 가시가 또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머리카락처럼 아래쪽으로 쭉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거의 참고한 게, 클래식 모던보다는 클래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클래식에. 예? 클래식 소닉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 클래식 소닉에. 짧잖아요. 어? 이렇게 약간 처진 게 아니에요. 까시가. 머리카락처럼. 근데, 이 소닉에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어, 지금 이제 혐오스러운 이미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절대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어, 시청을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다섯을 셀 동안 어? 절대로다가 어? 절대로 보면 안돼 하나, 다섯 병신 어아아아어 아! 아, 병신 아니 아니 이거 어디갔어 이거 이 디자인은 어디 갔냐고 솔직히 이목구비는 괜찮다. 나는 이목구비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코도 고슴도치코고 눈도 사실 이 디즈니 동물캐릭터같은 이 외눈안에 이제 동공이 이제 두개인거냐 사실은 이게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 경계선 역할을 이 왼쪽 동공이 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실사판으로 옮기면서 아예 그... 양쪽 눈이 아예 그냥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어... 불편한 계곡이 약간 생기는 거야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닉이... 그니까 러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정말 좋은 게그 불편한... 그게 없단 말이야, 불편한 계곡이... 요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3D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사람인걸 알겠지만은 약간 사람들 약간 둥그스름하게 약간 약간 인형같이 막 이쁘고 깜찍하게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나왔어야 됐어 우측에 뭐? 클래식 소닉처럼 이렇게 나왔어야 됐다고 그럼 배를 보면은 배의 털이 왜 하얀색이야? 어? 이거는 이제 그냥 생뚱맞게 좀 딴지를 거는건데 장이 손에 이제 장갑이 아니죠, 이게. 손이 그냥 하얀색이에요. <웃음> 손이 그냥 하얀색이야. 어 병신. 이런 디자인으로 나와야지. 어? 이런 이런 이런 디자인이 나와야지. 이런 디자인. 갖다 치워 이거. 저는 이 영화를 보러 가긴 할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논란때문에 어...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그게 좀 커졌대요 그럴 가능성이 커졌대요 그래가지고 모더소닉처럼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디자인으로 이런... 아이고 이런 디자인... 이 이런, 이런, 이런 디자인으로 나왔어야지, 이런 디자인, 어? 적어도 아니면 클래식 소닉 같은 디자인으로다가, 어? 에? <웃음> 이런 디자인으로. <웃음> 5월인가 6월달에 명탐정 피카츄 영화 개봉 예정이죠. 그것도 포켓몬스터 영화 실사판이라고 보면 되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잘 나왔다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애들 그흰 동공이 많이 아니 흰그 뭐라고 해야돼? 흰자가 많이 보여서 약간 좀 무서운 게 있긴 한데 여기 그다 보면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데요 시사에 갔다 온 사람들 말로는 근데 소닉무비 감독 디자이더 그 너는 그러면 안 됐어. <웃음> 좋게 나오길 기도를 해보면서 오늘 일기 여기까지 쓰도록 할게요. 지금은 게임도 거지 같아서 안 사는데 하나 더 <웃음> 죽지 마 소니. 죽은 건 아니지만은 왜 다들 죽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죽었지만은 왠지 왠지 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 같지만은 왠지 그냥 어죽 죽일 수도 없고 이거 하이.